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텍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일행 문자죠 자, 텍스트를 입력하는 과정에 어, 특수문자를 입력할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치수와 관계에도 있는데요 치수 기입하실 때 앞에 지름기호라는지 뒤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 대칭공차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도표시 를 넣는다든지 그럴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특수문자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퍼센트 퍼센트 오는 오브라인윗줄입니다 그리고 퍼센트 퍼센트 는 언더라인, 밑줄이 되어있고요 d 센트 퍼센트는 디그리, 도표시입니다. P는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C가 여기 지름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그 M텍스트에 보시면 특수문자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그요 사각형, 정사각형 기호를 넣으실 때는 요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엑셀에서 우리가 특수문자 입력하실 때 한글 자음 누르시고 한자 키 하시죠. 예,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응용해서 선형치수에서 어, 앞에 지름기를 붙이는 거라든지 또는 선형치수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에스 대칭치수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어, 텍스트와 관련된 거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죠. 요거는 정렬하는 겁니다. 선택한 여러 문자 객체를 수직, 수평 또는 비스듬히 정렬하는 방법이 되어있고요. 옵션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배포, 객체가 선택된 두점 사이에 일정 간격을 배치하는 거고요. 간격두기, 말 그대로 간격을 설정하는 거죠. 현재의 수직, 또는 현재의 수평, 뭐 이런 식으로 문자 간에 정렬할 때는 이걸 쓰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a l i g 명령은 도형들을 이제 정렬할 때 쓰는 거고요. 그렇죠? 문자를 정리할 때는 요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텍스 i 라인 TA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그런 자리 맞춤점을 변경할 때 쓰는 거고요. 그 아래 보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텍스트 스케일, 물론 뭐 SC를 써셔도 써도 되는데, 어, 글자를 축척하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설명을 쭉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시죠. 일단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걸꼴 스타일은 저는 로만스는 하겠습니다. 하죠. 자, 그런 다음에 텍스트 엔터 시작점. 자리 맞추기를 왼쪽으로 할까요? 문자 시작점 찍고요. 높이 이 정도로 하죠. 그다음 각도 0도. 자, 일단은 밑줄이니까 퍼센트 퍼센트 5로 하겠습니다. 오브라인 하시고 abc 쓰면 윗줄이 되죠 컴마 컴마 하기 전에 윗줄을 이제 없애고 싶어요 없앨때도 o 하시면 됩니다 오 컴마 한칸 띄고요 이번에언더라인 해볼까요 u 하시고 abc 잘 되죠 다시 없애죠 u 도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35 쓰고요 d 하면 되겠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p 였습니다 뭐 0.05 이렇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지름 기호는 %c 하시면 됩니다 25, 36%는 36 하고 까지만 써도 되고 36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요런 기호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그 다음에 어 앞에다가 이제 정사각형 기호를 넣고 싶습니다. 자 엔터하고요. 일단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클릭하시고 골뱅이 자 50,50 50 했습니다. 그러면 어, 너무 작네요200가죠백탱글 찍고 골뱅이 200,200 200 했습니다. 그럼 이게 치수를 기입하실 때 어떤 분은 치수를 여기도 기입하고 또 여기도 기입하시겠죠. 두개다 기입을 하셔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입체로 본다음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지 않습니까? 치수가 너무 작죠? 그럼 이거 누르시가주고 수정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치수의 크기를 축척을 한5 정도로 하죠? 확인. 일단 닫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 다 표시하기보다는 얘는 치우고 이 앞에다가 자, 더블 클릭하시가주고요 앞에다가 이 기호를 긁어다 쓰시면 됩니다. Ctrl C, 여기다 대고. 이거. 그렇죠? 더블클릭 커스 앞에 두고요 화살 키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제 앞에도 컨트롤 V 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서 편집기 닫기 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뭐저 같으면 뭐걸골에 따라서 표시 안될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다시한번요 요걸 하셔도 되죠 예자 더블클릭 한다음에 커스 앞에 두고요 보통 특수문자는 뭐죠 미엄, 아, 리얼, 한자키인가요? 리얼 한자키 눌러보죠. 아, 요거는더 표시군요. 단위 표시죠? 네. 자, 미엄 한자키, 탭키 누르시면 여러가지 기호들이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것보다는 이건 너무 커보이죠? 이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너무 떨어져 있다 면 공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백 지워버리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정사각형을 표시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호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특히 치수같은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 사각형을 렉탱글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이게 옆에서 라인 가지고요. 네, 이렇게 위로 올릴까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서클요 교점에서 부터 여기까지 가는거죠 자 이때는 직교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 직교로 들어가기 좀무리인가 그러면 라인을 하나 더그리자마 여기 점 따오면 되죠 그 다음에 서클 하셔가지고요 요점하고 요점을 찍으면 되겠죠 점 없애버리고요 자 이런 상황이면 아 이게 원통이구나 알 수가 있는거죠 그렇죠 이 선을 쭉, 뭐, 굳이 쭉 연결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두 개의 선은, 저는, 뭐, 녹색 선을 할까요? 선 종류는 기타, 아, 올리셔가지고, 로드 C 센터 선 하나 올려가지고요. 이 센터 선으로 확인, 아, 여기서 일단 벗했습니다 센터 선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아, 원통이구나.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원통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요. 지름기호로 표시해주면 되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치수를 기, 클릭 클릭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요. 밑에 보시면 여러가지 옵션 중에서 T라고 있죠. T 하시고요. 여기다가 %%C 하시고 128 이렇게 그냥 쓰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써버리고 엔터 하시고 클릭하면 지름기호는 들어오지만 나중에 이 형상을 바뀌기도 치수가 그대로 같이 늘어나지가 않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 잘 기억해 놓으시죠. 자, 클릭, 클릭, 클릭 하시고요. 아, 클릭하면 끝나버리죠. 다시 한 번요. 예, 클릭,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t 하시고, %%c 하시고, 화살표 두 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CAD가 측정한 175.32 값이 이 꺽쇠 두 개로 대체가 됩니다. 꺽쇠 두개 자리에 캐드가 측정한 175.32가 어, 치환이 된다는 얘기죠 엔터 하시면 이렇게 클릭 됐죠 자이치수어 스트레치를 해볼까요 스트레치 얘를 가지고요 어, 스트레치 하죠 요만큼을 엔터 여기서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음.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따라오죠 자 그런 거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딱 200으로 맞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라인 여기서부터 위로 200짜리 하나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래요. 엔터. 여기 있겠죠? 스트레치 하셔 가지고 이 부분만 잡죠. 여기도 잡아야겠는데. 자, 엔터. 여기 잡고 여 밑에. 근데 이렇게 잡다 보니까 여기가 안 따라오죠. 스트레치. 이렇게 엔터. 여기 찍고 여 밑에 찍으면 200이 되겠죠.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지름 기호 표시하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공차를 한번 기입해 볼까요? 찍고, 찍고, 치수 공차면 되거는 T 하시고, 뭐 퍼센트 퍼센트, 아 확극세가 앞에 와야겠죠? 그다음에 퍼센트 퍼센트 P 하시고, 뭐 0.01이다 엔터 하시면 요런 식으로 치수 공차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해 놓시기 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뭐 치수를 기입하실 때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멍이 이렇게 똑같은 구멍이 여러 개 있다 치수 똑같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치수 일일이 기입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요 여기다가 뭐 지름치수 이렇게 하시고요 t 한 다음에 뭐4다 꺽쇠 두개 엔터하면 아 똑같은 구멍이 4개 네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죠그렇 그러니까 t 물론 뭐 여러 줄 문자 m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m을 이용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뭐 해볼까요? 치수를 하나 기입하고요. m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뜹니다. 여기 보시면 기호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수기호들. 그렇죠. 뭐제곱어 있고 세제곱어 있고 아래. 그렇죠. 각도 경계선. 각도를 해볼까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지름 이런 거다 있죠. 뭐, 기타 누르면, 앞에다가, 앞이든 뒤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문자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자표를 찾으셔가지고,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W를 시작하는 거 있죠. 웹딩, 윈딩, 뭐, 이런데에 특수문자 많습니다. 자, 네, 이런 기호를 쓸 일이 좀 있을까요? <웃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선택하시고, 아죠. 복사문자 복사. 하시고요. 됐죠? 요 코드 보이시죠? 요 코드. 다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도 기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죠 자 이번에는 문자 정렬 문자 정렬 관련된 거 한번 보죠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이제 여러 개의 문자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걸 한번 주석에 보시면 문자 있죠 여기 보시면 조금 느려 보죠 첫 번째 게 이제 정렬입니다. 문자 정렬. 두 번째 게 자리 맞추기. 세 번째 게 축척입니다. 자, 정렬부터 해보죠. 정렬할 문자 객체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물론 거 전에 정렬이나 옵션을 미리 설정해놓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정렬. 어떤 정렬을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정렬 방향. 저는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자, 옵션. 일단 분산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분산하죠. 정렬할 문자 객체 선택. 저는 이만큼을 선택하죠. 엔터. 점, 점에 맞추어 정렬할 문자 객체 선택. 그렇죠? 그냥 이 객체를 한번더 찍어 주겠습니다. 이 객체에 맞추어죠, 정렬하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자, 두 번째 점, 요 점을 찍겠습니다. 뭐 이렇게 찍어도 되겠죠. 직격해놓고 이렇게 찍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정렬 객체 쭉 선택하고요, 엔터. 점에 맞춰서 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 점 여기고요. 두 번째 점 여기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기본 값이 뭐로 잡혀있어서 그렇습니까? 가운데 정렬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렬해서 MC로 잡혀있으면 그런 거고요. 중심 또는 왼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해볼까요? 그러면 오른쪽 선택하시고 쭉 선택하고요. 엔터, P 하셔서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을 기준으로 쭉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분산을 해도 되고요 수직, 현재 수직이 기본 값이니까 요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또는, 가로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수평을 하면 되겠죠. 일단, 현재 수직은 그런 얘기고, 뭐 분산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랑 똑같이 하면서 정렬은, 저는 오른쪽으로 맞춰보자, 그러면. 정렬을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점 찍고, 첫번째 점 찍고, 두번째 점 찍겠습니다. 그럼 요 간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누르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점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 여기고요. 두 번째 점 여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렇죠? 자, 또는 뭐 정렬을 하는데 객체 선택하고 옵션에서 요 분산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정렬은 왼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할 객체 다 선택됐으니까 미리 선택했으니까요. 제가 엔터하고 첫 번째 점 여기고 두 번째 점 여기다. 그럼 이 사이에 정렬이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찍고요. 어, 정렬은 저는 뭐 단, 단, 음, 단위니까 한글자식이니까 미들 센터로 하겠습니다. 정렬은 어, 현재 수평으로 해야 되고요. 겠 아니 분산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수평이면 이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현재 수평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정렬 객체 쪽 선택하고요, 엔터, 점, 첫 번째 점, 여기, 두 번째 점, 여기. 이렇게 하시면, 요 간격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일정 간격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산으로 하면 되죠. 자, 이런 경우 그렇죠? 선택하고, 옵션에서 분산으로 하면 되겠죠? 정렬원, 미들 센터로 할까요? 객체 선택이 끝났으니까 엔터 하시고, 점 해소하시고, 첫 번째 점 여기, 두 번째 점 여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글씨들을 일정 간격으로 정렬하실 때는 텍스트 온라인 이거 쓰시면 아주 편합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자리맞추기를 바꿀 때 쓰는 겁니다. 한번 찍어보시죠. 현재 자리맞추기는 어디로 돼 있을까요? 얘는 자, 무브. 되돌릴까요? 음 요거를 무브하겠습니다. 살짝만 옮겨놓고 보죠. 얘의 자리맞추기 여기입니다. c t r l 1 눌러 보시죠. 어, 자리 맞추기 왼쪽으로 대해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거 누르셔 가지고 자리 맞추기 뭐 중간 중심으로 해볼까요? 하시고, 요 객체를 선택하고요. 요거 누르시고 자리 맞추기를 중간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의 자리 맞춤이 바뀌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컨트롤 1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선택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자리 맞춤점을 변경하시면 되겠죠. 이게 있음으로써 좋은 점 뭐죠? 정렬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무브 하실 때도 그렇죠? 한트 잡고 어, 아니면 그냥 찍고요 요 점을 클릭 다른 데로 클릭 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요렇게 스냅으로 딱딱 옮기기가 쉽기 때문에 자리 맞추기 점이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그냥 글자의 삽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축척입니다 축척 축청. 스케일 텍스트 있죠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어디를 기준으로 음, 스케일을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저는 중간중심을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현재 비율 해볼까요 그럼 현재 크기를 1로 봤을 때몇 배로 할 거냐 이런 얘기죠 뭐 기본 2로 되어 있는데 한1 5배로 키워 볼까요 엔터하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어떤 선 여기 선이 하나 있어요 요선 높이만큼 얘를 키우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케일 텍스트 하시고요. 사각형에 찍고, 엔터. 어, 왼쪽을 기준으로 해보죠. 기준으로. 그 다음에 축척비율 쓰시는 거고, 참조로 쓰겠습니다. 참조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요. 축척하고요객체 선택하고, 엔터.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축척비율 한데, 참조로 하죠. 참조 길이는 지금 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하죠.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끝 찍었습니다. 두 번째 점이 잘안 찍히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안 찍혔는데, 자, 축척해보죠.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왼쪽 하시고요. 축척 비율. 참조로 하겠습니다. 참조 길이. 요 점만 찍고, 높이에 해당되는 요 정도 찍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 예, 클릭이 두 번째 점이 잘 클릭했는데, 적당히 위에 찍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세 길이 있죠? 클릭, 클릭하시면 요 길이만큼 커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높게 이렇게 찍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자, 참조를 쓰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런 글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렉탱글, 사각형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의 사각형이 있는데, 맞아, 이게 글씨가 잘안 찍히네요. 자, 클릭, 아, 치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스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스냅이. 스냅이 여러 개 켜져 있어가지고요. 로드를 꺼버리죠. 자, 그러면, 렉탱글, 여기 찍고요. 요쯤에 제가 찍겠습니다. 만약이 글씨를 이만큼 이 사각형에도 딱 맞추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카피하죠? 이만큼을 여기서, 여기, 갖다 놓고요. 그렇죠? 풍만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축적하시면 되겠죠? 객체, 얘예 선택하고요. 엔터. 그다음 왼쪽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축적 비율, 참조를 쓰죠. 참조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거를 세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 기능은 앞쪽에서 제가 아마 스케일 설명할 때도 한번한것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 스케일 텍스트를 이용하시면, 글자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물론, 찍고 컨트롤 1 누르셔가지고, 뭐, 높이라든지 이런 거 바꾸시면 되죠. 그죠 바꾸시면 되는데, 딱, 특정한 영역에 딱 맞춰서, 어, 축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케일 텍스트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죠 중간중심을 하겠다. 뭐, 그냥 현재 기지를 기준으로 해서 맞춘다든지. 그렇죠? 뭐, 객체일치, 원하는 높이, 의 문자 객체, 얘를 선택하면, 이걸 선택해볼까요? 이 높이에 맞춰서 글자 크기가 똑같이 바뀌는 거죠. 요거 단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해보죠. 특수 문자 입력하는 거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치수를 기입하실 때 가끔씩 응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수에서 직접 쓰지 마시고요 꺽쇠 두개 있죠 요게 캐드가 측정한 치수라는 거 그리고 형상이 바뀌면 같이 변경되는 치수라는 의미이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정렬할 때는 뭐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표 안에 라인으로 쭉 글씨를 쓴 다음에 라인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글씨를 썼어요 텍스트로 근데 가끔 정렬이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렬를 바꾸고 싶을 때 텍스트 어라인 이 기능을 쓰시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어라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리 맞추기 점을 잘 지정해 놓는 게도 좋겠죠. 정가운데로 하고 싶다면 MC로 하시면 되겠고 또는 왼쪽 또는 오른쪽 정렬하고 싶을 때 자리 맞추기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정렬 기능을 쓰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글자의 스케일 바꾸는 거. 어, 도면용지의 크기가 바뀌면 글자의 스케일을 적절하게 바꿔주는게 좋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도면용지라는지 아니면 특정 객체를 참조해서 또는 비율로 이렇게 글자의 크기를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